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인물 보정, 신체 보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캐컷이라는 어, PC용 프로그램이든 모바일용 앱이든 간에 둘다 안에 보정 기능이 들어있어요. 자, 이 보정 기능은 영상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사람의 얼굴이나 몸이 나오는 경우에만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노우라는 어플이라든지 기타 요즘 그 사진 찍는 어플, 혹은 동영상, 뭐, 얼굴 예쁘게 만들어주는 어플들 보시면, 뭐, 얼굴에 화장도 해주고, 뭐, 눈, 코, 입도 키워주고, 턱도 깎아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어, 촬영할 때부터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들도 상당히 많고, 후보정할 때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어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뭐, 프리미어, 혹은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이런데 보면, 뭔가 앱에 있을만한 짜잘짜잘한 그런 원터치 기능들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수동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한땀한땀 한 해야 되는 기능들이 대부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인데 이 캣컷은 어, 느낌이 좀 틀리죠? 앱에서나 볼만한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기능들이 터치 한 번으로 처리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바일에서 뭐 블로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앱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 앱들에서 딱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런 인물에 대한 보정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캐컷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인물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플레이 시켜 볼게요 자, 여기 춤추고 있는 여인이 한명있고요 나이가 드신 여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두 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이 영상은 제가 두개로 끊어 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영상은 보정을 한 거고 뒤에 영상은 보정을 안한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보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은 영상 더보기에 가면 제가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 팩셀스 닷컴에 가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둠칫둠칫 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화면이 쓱 바뀌면서 어 갑자기 뭔가 키도 좀 작아졌고 약간 어... 통통해졌고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두번째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피부가 굉장히 곱죠 플레이를 합니다 자쭉 지나가다가 아마 앞으로 쳐다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요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모습이죠. 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사람 얼굴은 주름이 가고 얼굴이 처짐 현상도 있고 약간 얼굴이 더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람이 변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된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춤을 추고 있는 여성분 이 영상에서는요. 어, 영상 속성이죠. 영상 속성의 동영상 탭에서 기본 제일 끝에 가면 보정이 하나 있고 조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조정은 색감을 바꾸는 거고요. 보정은 말 그대로 뭔가 보완해서 수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안에 속성을 보시면 얼굴만, 그 다음 얼굴의 미용만, 그 다음에 메이크업 따로, 그 다음에 몸 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얼굴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뭐 해봐야 티도 잘안 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몸을 제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수치만 조절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두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몸은 없죠 얼굴 위주로 했습니다 자 얼굴에 뭐 매끄러운 정도 라든지 피부결을 보정한다든지 미백을 한다든지 뭐 요런 것들 위주로 보정을 했고요자그 다음에 얼굴에 그턱 줄이고 광대뼈 줄이고 뭐 턱살 좀 줄이고 얼굴 깎고 뭐 이런거 위주로 얼굴 미용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이거는 얼굴에 이렇게 화장기를 살짝 올리는 기능인데 남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얼굴은 이랬지만 좀 약간 곱게 이렇게 다듬어 줬습니다. 아마 이분은 제 생각인데 젊었을 때 여기 모습에 되게 가까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아름다운 분이었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anyway, 자, 이 소스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싹다 지우고요. 자 여러분도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파일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얼굴 보정을 더 많이 쓰니까 얼굴부터 갈게요. 자 소스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얼굴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크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비율을 좀 바꿀게요. 원본 비율인데 16대 9 아니면 뭐 2대 1에 가까운 이런 비율을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원하는 비율 하나 꺼내주시고 자 얘를 적당히 이렇게 크게 키웠습니다. 자목 부분까지 제가 여기 여기도 살이 약간 주름진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만큼만 제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까만 거요거 채워지는 거 조금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죠. 캔버스 속성에 가서 여기서 흐리게 뭐 이렇게 하면 요 영상 가지고 뒤를 채워주거든요. 뉴스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세팅 상태고요. 자그 다음에 동영상 기본 보정해 갑니다. 자보정에 가면 총세 종류가 있어요. 얼굴, 몸 이렇게 구분이 되고 얼굴, 미용, 메이크업이죠? 이런 것까지 막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캡컷 앱에 가서도 이 기능은 다 있습니다. 이거 써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얼굴을 체크를 해요. 자 그러면 얘가 주변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뭔가 있죠. 얼굴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싱글 모드가 있고 다중 모드가 있는데 다중 모드는 한 화면에 두명 이상의 얼굴이 있는 경우에 이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인공지능이잖아 AI.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구분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사람의 얼굴 옆에 예를 들어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공교롭게도 초상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사람 얼굴로 쳐버립니다. 완벽하게 구분은 잘 못해요. 그리고 뭐 사람을 닮은 강아지가 옆에 한 마리 있었다 같이. 그러면 그것도 얼굴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누구는 얼굴 예쁘게 다듬어 주고 누구는 안 다듬어 준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싱글 모드, 다중 모드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다중 모드를 선택했는데 이 얼굴이 선택 안 되고 옆에 있는 얼굴이 뭐 이렇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러면 한번딱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명 얼굴이 있을 때 싱글 모드를 선택하고 옆에 선택이 됐죠. 그럼 얼굴을 한번탁 클릭해주시면 여기를 얼굴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속성들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매끄러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매끄러운은 얼굴에 있는 이 주름들이 있죠. 이런 주름들 같은 거를 조금 펴주는 기능을 하는데 어, 너무 과다하게 설정을 하면 얼굴에 굴곡 혹은 입체감이 좀 사라지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더 입체적이고 굴곡이 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수치를 좀 올려봤는데 크게 상관없었어요 근데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약간 평면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매끄러운 기능을 라는기 많이 올려버리면 정말로 얼굴이 조금 인형처럼 뭔가 납작해지는 느낌이 좀날 거예요 자, 수치를 조금씩 올려보면 이 주름살들이 살 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좀더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근접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상태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주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펴지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 펴버리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도 약간의 주름, 이런 피부 결은 남아있는 정도로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미백이라는 기능인데, 뭐, 이분이 워낙 하얗기 때문에 미백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미백 기능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느냐 하면, 어,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을 하면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런 기능들은 하나도 안 쓰고, 미백만 이렇게 쫙 올려서 얼굴에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것처럼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도 저는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하얀 치아 자 지금 이를 다물었을 때 살짝 미소 지었을 때 여기 치아가 보일 건데 이 치아도 지금 뭐 되게 깨끗한 편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하얀 치아라고 하면 좀더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주는데 이 하얀 치아가 약간 단점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입술이 있잖아요 이 입술을 하얗게 만들 때가 간혹 있어요 구분을 못해 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막 말을 하다보면 이가 보였다가 안보였다가 할 때가 있죠 그때 이 하얀치아가 입술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얀치아는 써보고 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잘안 쓰는 편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팔자주름이라고 부르죠 스마일라인 요것도 수치를 약간 올리면 이렇게 완화가 되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 또 이렇게 살이 뭉쳐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게 얼만큼 없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자 이렇게 표정이 없을 때는 스마일 라인이 원래 이정도 였는데 이렇게까지 없앨 수있고요그 다음에 웃는 표정을 섞 지었을 때이 부분이 약간 어색해지죠. 이것도 필요하다면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크서클 제거 눈 밑에 보면 어두운 기가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눈이 깊게 패여 있으니까 이 밑이 좀더 어둡 거든요. 이 다크서클 제거도 한번 싹고 올려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펴지는데 이게 깨끗하게 하얗게 되다 못해서 흰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만 보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 어색한 게 없는지 한번 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상태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약간 얼굴이 깨끗해졌죠? 어,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약간 어, 시술 개념이었다면, 여기 얼굴 미용에 들어가면요. 수술 모드로 들어가요. 자, 일단 얘도 싱글 모드하고 다중 모드 두 가지가 다 있고요. 싱글 모드에 들어가면 얼굴형부터 뭐 턱, 광대뼈 이런 게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냥 아예 성형수술시키는 개념입니다. 자, 얼굴형을 이렇게 수치를 쫙 올리면 하관 위주로 좀 작아져요.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작아지죠? 하관 위주로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어색하니까 적당하게 조정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턱라인이라고 있죠 턱라인을 조절을 하면 턱라인을 좌우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뾰족하게 만들어 요 이것도 적당히 자그다음 광대뼈 부분 있죠 여기는 주변에 있는 여기 배경도 안으로 조금 오므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신경써서 쓰셔야 됩니다 자, 턱라인도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광대뼈도 조절하시고 턱잘 보세요 턱을 조절하면 턱이 좀 짧아지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관이 작으면 좀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턱도 좀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짧은이라고 돼 있죠. 이건 얼굴 형태를 다좀 얼굴이 약간 기신 편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짧아져요. 하관 위주로 그래서 훨씬 더좀 젊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짧은 얼굴, 그렇죠? 얼굴이 약간 짧아졌죠. 하관 위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배경들도 약간 움직이니까 이게 티가 살짝 날수 있습니다 좀 조심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 메이크업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한번씩 다 눌러보시면 알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통째로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게 세트예요 자, 한번씩 눌러보시면 이런 메이크업 이런 이런 이렇게 스모키 라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누드 메이크업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 요것도 너무 세다 싶으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정도를 그래서 뭔가 하나를 눌러보시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조금 이제 수치를 내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몸에 대해서 뭐 별로 할게 없잖아요. 몸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할게 하나 있긴 해요. 몸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매끄러운하고 미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피부에 관한 거예요. 몸도 얼굴처럼 피부 부분이 있잖아요. ,이죠? 드러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관리해주는 기능이에요. 목에 약간 주름이 사라졌죠. 얼굴하고는 약간 별개의 개념으로. 이런 것들. 미백도 살짝 올리면 환해질 거예요. 이런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수치들이 얼굴에 적용했던 요 매끄러운 하고 미백하고 약간 중첩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이 미백과 매끄러운 을 약간씩 수치를 또 내려야 돼요 저런것들을 쓰시면 자, 이런식으로 하면 자,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주 소녀처럼 바뀌었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자기 얼굴이 등장해서 영상을 만들 때가 있을 거잖아요. 촬영을 자기 얼굴을 직접 해서 그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 얼굴을 보정을 해줘요. 기본적으로는. 어,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얼굴을 보정하는 기본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거든요. 특히나 셀피 모드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잡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다 제거를 해주는데 조금 더얘 얼굴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고 라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는 이 기능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강의나 이런 것들 출강을 나가다 보면 뭐 인스타그램 이라든지 유튜브 같은거 왜 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그런 대답을 들어요 얼굴이 못생겨서 자신이 없다 뭐 이런 말씀 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얼굴이 드러나도 크게 상관 없겠죠 예쁜 얼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이번에는 몸이 전신이 다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춤을 추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팩셀스 닷컴에서 찾다보니까요. 신체가 화면에서 잘리지 않고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 중에 지금 하나를 고르니까 이런 소스를 골랐을 뿐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고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상한 닷글을 달면 다 차단시켜버릴겁니다. 제가 의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일단 얼굴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클로즈업 되는 게 아니니까 얼굴은 일단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다다다다닥 넘어가서 몸으로 가볼게요. 자 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재밌는 게 다리 수술이에요. 아 요새 20대들 사이에 이 다리 정강이 잘라갖고 늘리는 수술하는 게막 유행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좀 나라가 이상합니다. 자 다리 길게를 이렇게 쭉 늘리시면 다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리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 영역들을 이제 늘려요. 늘리면서 이 배경까지 같이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경에 이렇게 티가 안 나는 배경이면 크게 상관없는데 늘려보시면요. 티가 나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럴 때 쓰시면 어 바로 들킵니다. 자, 한요 정도까지만. 이 정도에서 이 정도도 키가한 10cm는 커진 것 같죠.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슬림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슬림한 기능을 쫙 올려주시면 정말 슬림해집니다. 한이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허리. 허리 위주로 사람을 좀 잘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허리하고 같이 있는 팔도 비는거 살짝 보이시죠? 요거는 다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요런 부분 확인하시고 허리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 다음에 머리 크기는 이렇게 하면 머리 크기가 작아져요. 비율적으로 머리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집니다. 티는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매끄러나고 워 미백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드러나 있는 피부처럼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여기는 티는 잘안 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확대를 살짝 하고 좀 보여드리면 손부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어, 워낙 지금 픽셀이 좀 뭉개져 있어가지고 티가 안날것 같아요, 해봐도. 여기 매끄러운 수치를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거 별로 없죠? 미백을 올린다고? 어, 미백은 약간 티가 나네요. 어, 근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두개 기능은 생략을 하고 자, 신체 비율 조정만 조금 바꿔줬습니다. 자, 플레이 하시면 자, 이제 어때요? 확실히 처음과 틀리죠? 자, 처음 상태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짝 비율 조정을 해서 형태를 바꿨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게 더 괜찮아요 화면 전체적인 비율도 좋고 지금 이분이 춤추는 거에 뭐 이렇게 그루브 열심히 타고 계신데 좀더 귀여운 느낌이기도 하고 훨씬 더 괜찮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화면에 등장했을 때 자기 몸에 뭐 조금 자신이 없거나 조금 더 예쁘게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치들 살짝 조절하셔서 써시도 되는데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릴세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상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거 어플로 조정한 거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인조인간이네 이런 얘기들 다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뭐그사람들 무서워 가지고 이런 거 쓰지 말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 그런 이상한 댓글 나오면 다 그냥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어, 차단하고 신고 때리고 하면 어여러분들 굳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작업해 가지고 올렸는데 막 댓글 사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죠? 다 그냥 신고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주 편해집니다 자 원래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서 그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정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앱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에도 둘다 있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 한번씩 쓰잖아요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느냐 어, 렌더링 시간이 되게 많이 길어져요 이런 효과를 안 쓰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집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분 만에 렌더링 내보내기가 끝난다고 하면 이런 효과들을 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컴퓨터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1초에 30장이죠 30장의 그림을 일일이 다시 그리고 있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일일이 다시 수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30초잖아요 곱하기 30을 하면 900장의 그림이죠 900장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만약에 여기까지 내가 효과를 적용했는데 이 수치들이 맥시멈까지 뭔가 써 가지고 더 이상 조절이 안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안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치를 더 올린다고 더올라가느냐안 올라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면 하 얘를 한번 복합 클립으로 싸 버려요. 이렇게 싸고 보면 이런 상태인 영상이 원래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더 얼굴에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또 올립니다. 자 아까 전에 어, 스마일 라인 있죠? 그거 조금 더 없애겠다. 이렇게 올리면 좀더 없어져요. 자 원래 상태, 좀더 올린 상태죠. 확실히 없어지는 거 확인됐죠? 여기가 조금 뭉개지긴 했지만 없어졌어요. 자그 다음에 다크서클도 한 단계 더 올립니다. 그럼 눈 밑이 확실히 밝아졌죠? 그다음 매끄러운 을 여기서 더 올리면 안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매끄러운 을한 단계 더 올리면 이제부터 좀 이상해져요 사람 얼굴이 아니라 무슨 유화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적용까지 얘가 가능하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단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뭐보카클립을더쌀수 어 있느냐 그건 안되죠 만약에 한번더 필요하다면요 이런 방법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O를 누르면 여기가 아웃포인트라고 되거든요. I를 누르면 인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요만큼만 인아웃을 잡아놓고 내보내기를 하면 딱 내가 선택한 것까지만 영상이 나가요. 자, 이 인아웃포인트를 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만 인아웃포인트 잡아가지고 영상을 내보내기하고 그 내보낸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불러와요. 더 불러와서 수치를 주면 또두 번을 더 적용을 할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쓰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꿀팁 하나는 또 설명드렸어요. 복합 클립으로 한번더 싸면 내가 썼던 효과들을 한 번은 더 써먹을 수 있다. 그럼 이 분도 아까 전에 다리를 최대한 길게 한게이 정도였다. 이 정도였잖아요. 화면 밖으로 잘려서 지금 어쩔 수는 없는데 이 정도까지 만약에 다리를 키운 상황이었다 하면 여기서 이걸 복합 클립으로 한번 더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치가 다시 있죠. 다시 몸에 가요. 다리를 또 늘려요. 쫙. 이건 제가 약간 장난처럼 한 겁니다. 슬림 쫙, 어, 허리 쫙, 머리 크기 쫙.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서 주로 많이 보셨어요? 자, 이제 좀 티가 나죠. 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영상 주변에 티가 나기 시작해요. 살짝, 살짝. 어, 릴스나 틱톡 같은 거 보시면. 중국인들 보면 막 말도 안 되게 막 12등신, 막 14등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한 겁니다. 일일이 조작을 다 해가지고 신체를 늘려놓은 거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인간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가 좋으셨거나 재밌었거나 좀 유쾌했거나, 아, 이 강의 다른 사람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 알림, 좋아요. 어, 그다음 구독, 구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독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이 해당 영상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고, 질문을 하실 때는 어, 그 질문을 하는 그 타이밍이 요거 영상에서 강의 영상에서 몇분몇 몇 초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훨씬 더 빠르게 어,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